주어에 뭐가 있다고? 이쁘, 조건적인 애 그래서 요번 예를 들어서 했어. 정직한 사람. 만약에 그가 정직한 사람이라면, 아,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이것도 똑같이 가야 돼. 밑줄을 쳐줄게. 응. 어머. 여기까지. 여기 동사잖아. 너희들 뭐 보라 했어? 어머, 여기 봐, 여기 봐. 동사를 보고 뭘 생각했어? 여기 보고 막. 마너다왔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줘 빨리 다정법 바보. 어, 그래. <웃음> 것만 얘기하면 돼. 다정법 바보야. 그럼 조건점을 바꿀 때도 뭐를 반영해? 이프. 어? 어? 아, 이프는 무조건 나오는 거야. 아, 다정법. 바보를 반영하라고. 다정법 바보. 봐봐. 네. 이거. 자, 주어를 뭘쓸 것인가 고민해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1이예요 그럼 결국 지원자가 몇 명이라는 얘기야? 어? 1 2 명의 지원자를 어, 수리할 텐데. 12명의 지원자를 초래할 텐데 여러분, 은 이렇게 봐세요 수십 명의 지원자를 초래할 텐데 그럼 조건은 뭐죠? 만약뭐 한다면? 자, 이거 일반적으로 그냥. 뮤도 좋고, 위도 좋아. 그래서, 동사 쓸때 이거 반영하라고요. 반영법 과거. 주어에내프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뭐니? 위. 오팔도. 좋잖아. 그렇지. 일반 동사. 뭐 하려면? 네. 그렇지. 어도 과거형 쓰시면 되지. 그리고 과장국 과거 아니야. 비동사일 때워원 일반 동사일 때 일반 동사일 때 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응용해 드될게 이거는 이렇게 나왔지만, 문장을 제대로 써야 될니까 앞하고 같은 수요동사를 쓰여요. 수요동사를 쓰기 때문에 누구누구에게 뭐을를 제공하다. 댐. 네. 때은 여기 있어요. 그 지원자들한테. 제공해요. 얼마나 제공해요? 그렇지. 이거천 달러 제공한단 말이야. 언제? 입주일에. 입주일에 천 달러짜리. 에이, 좋은 거예요. 네. 만일 우리가 일주일에 1,000달러를 달러, 그들에게 만약에 제공한다면 제한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제한한다면 이렇게 돼요. 그것은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이제 여기다 이틀을 주어로 써서 이 문장을 쓰면 돼요. In my produce a dozen. 수십 명의 신청자 지원자를 어떻게 할 텐데? 어 초래할 텐데. 알겠어? 가져올 텐데. 자, 여기 이제 여기. 여 어, 다시 한번. 어. 어. 럼요 뭐가 될까요? 자그 대신 1대신 그아 그냥 똑같이 따로 해 이렇게 뭐에 빨리 불러 그, 가정법 과거완료 응, 과거완료야 이슈만으로 네. 그 쓰해볼게구요 조동사의 과거형이잖아 과거형 위에 1차일 텐맨 위에 과거형이 우드 유슈도 끝도 많이 뜨잖아 거기다 완료니까 과거완료가 가정법 과거완료가 여기에 나와야 된다는 거는 이미 예시했어요 입프 나오고 가정법 과거완료 주어찾죠 주어 찾아, 주어 못뭐 쓰는 게 좋아요 어유렇지 그렇죠. 정말 똑똑하면 이할거 있을 텐데 만이 니가 유자 이제는 가정법과거 완료 시스로써줘야 되니까 뭐가 나온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헤드피 p 지헤드피 p 지 이제 헤드는 그냥 써 어차피 헤드니까 pp를 뭘 쓸까요 p 요걸 이용해야 돼한 발짝 가는 거니까 자테 a k e a step 아니야 take 스 s t 한 발짝 가다그지 네. 하나 t a 부추. a step put 근데, 어, 도 그냥 쓰도 되지. 더. 한 발짝만 더 나갔더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 이제 U 붙여주면 돼. 이거 앞에다 U. 너는, 너는 무척 위험했을 텐데. 완벽한데. 너는, 너는 위험했을 텐데. 과자법과. 그러니까 이거를 직설법으로 바꿔주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네가 한 발짝 더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운영하자 직설법에 이제 직설법도 직설법도 똑같아 보잖아 가정법 과거 아니면 직설법 과거라고 했어 해봐 이제 애드 니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 빨리 해봐 이벤트 아, 빨리 못떨어지게 기초가 없어서 그래 테이크 원 응? 대단 스텝 한 발짝 더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포들 이대로 쓰면 되지 자 너는 뭐 위험하지 않았던 거야. You 음... were not very dangerous. 어, 난 그리 위험하지 않았어. 이러면 완성됐어. 세개다 똑같은 문제야. 가지고 놀아야 돼. 대신 정교 1등 하려면 영어로 가지고 놀줄 알아야 된다. 나 씻겠니? 컬러 올릴 수 있겠니? 여기 바로 눌러서. 뭐라뭐 Your 자 o t 뭐가 문제야? 뭐가? 빨리 따져? 아니야. 따져야 돼. 뭘로 좋은 거야? y 아? 월 u r n 이왜 나왔어요? 이거 있잖아. PP가 비동사잖아. PP가 네. 비동사잖아. 그러니까 비동사 써줘야지. 여기가 일반 동사였다면 여기는 e v 트 플러스 일반 동사의 네. 원형을 썼겠지. 이거 기분이 야 돼. 엔젤은 어떻게 해? 엔젤? 엔젤? 아니 그직선으로 고치니까 직선으로 고칠 때뭐 이렇게 써줘요 네가 뭐뭐 했더라면뭐멍했을 텐데 어 네가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뭐했어 이거 줘 그러니까 네가 선발적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위험하지 않았어아 이게 직선 보통 이런 건 주워줘요 주워진다고 이걸 너가 쓰고 뭐 그러진 않아 요게 중요한 거 항상 포인트는 요거 시험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 여기도 요거 이거 이건 어디서 틀리는 거예 주관에 서서